안녕 시청자 여러분 9월 18일 날 원신 공식 카페에서 정식 오픈에 관한 FAQ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신은 어떤 언어와 더빙을 지원하나요? 여기에 관해서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를 지원하고요 더빙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네가지가 지원됩니다. 해당 언어와 더빙은 게임 입장 후에 설정에서 언제든지 선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도 미리 다운로드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PC 버전에서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미리 할수 있고요 어, 애플과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9월 27일 오후 3시부터 이렇게 예약 주소에서 다운로드를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앱스토어 경우는 어,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예약 버튼이 사전 다운로드 버튼으로 새로고침 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고침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PC 버전은 26일 오전 11시 어, 모바일은 27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4 여기서는 예약 주문자 한정 9월 26일 새벽 1시부터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28일 새벽 1시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예약 주소는 여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더보기란에 여기 해당 주소들 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오픈 시에는 어떤 혜택의 이벤트가 진행되나요? 자, 총 3가지의 이벤트가 나오고요 사전 예약 300만 달성 보상 요거는 만남의 인연 10개로 주네요 서버 오픈 후 여행자는 게임 내 우편으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1 버전 업데이트까지 계속 캐릭터 생성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만남의 인연 10개는 어, 뽑기 10회 뽑기를 한번할수 있는 개수입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 사전 예약 천만 달성 보상 이것도 만남의 인연 10개를 주고요. 모험가 등급 여행자의 모험 등급이 10렙 달성 시 계정 우편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1.1 버전 업데이트 전까지 계정 내 캐릭터 생성할 때마다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출행 준비 이벤트 어, 이벤트 선택보상으로 적혀있고 서버 오픈 후 이벤트에 참여한 여행자들은 게임 내 우편을 통해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에 출행준비 보상을 게임 속으로 교환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은 이렇게 들어가서 출행준비 게임을 할수 있거든요 획득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유튜브, 페이스북, 어, 트위치, 레딧 등등 등 엄청 많아요 여기 들어가서 한 번씩 보거나 하면 은 이렇게 한 개씩 생깁니다 그 생긴 걸로 어, 약간 뽑기를 하시면 돼요. 뽑기를 해서 이렇게 배당으로 들어오고, 그 배낭에 들어온 거를 나중에 여기 교환하시면 됩니다. 교환을 해서 인게임으로 받는 형식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날개 스킨, 수호의 날개가 들어오고요. 어, 이는 오픈 후에 게임 내 우편으로 이것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계정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어, PC 클라이언트에서는 미호요 통행증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세 가지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어 애플에서는 미호요 통행증 그다음에 애플 관련 그다음에 게임센터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고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미호요 통행증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내나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계정 요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붕괴 서드와 원신의 미호요 통행증이 호환되나요? 라는 물음에 호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신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효유 통행증을 가입하거나 제3자 계정 액세스를 진행해야만 원신을 분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신 공식 홈페이지는 해당 사이트에 가셔서 제3자 계정 액세스 진행하시면 될것 같네요 게임 내에서 서버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PC, 그리고 애플, 안드로이드는 로그인 화면에서 자신이 속한 서버를 선택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해당 유저의 어, PSN 계정 소속 지역에 따라 서버가 자동으로 선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버간의 계정 데이터는 공유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서버 선택 후 서버를 변경할 수 있, 있냐는 물음에서는 서버는 변경할 수 있으나 캐릭터 데이터는 이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플랫폼 간의 계정 데이터가 공유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PC와 모바일 플랫폼 계정 데이터는 서로 공유가 되지만 여행자는 기기를 변경하며 동일한 계정을 풀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계정을 사용하는 여행자는 플레이스테이션 계정 제한으로 인해서 다른 플랫폼에서는 로그인 할수 없다고 하네요 결론은 PC와 모바일은 연동되지만 플레이스테이션하고는 연동되지 이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플랫폼끼리 멀티를 지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보험 등급 및 관련 임무 클리어 후에 여행자는 친구의 게임 세계에 입장해요. 멀티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어, 여기서는 플레이스테이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 친구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 게임 같이 할수 있다고 됩니다. 다른 플랫폼하고 연동은 안되지만 다른 플랫폼하고 게임은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멀티 플레이는 같은 서버 여행자끼리만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서버끼리는 같이 못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추후 데이터 이전을 지원할 예정인가요?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중국판, 중국판으로 미리 게임하시는 분들은 어, 한국판 오픈, 정식 오픈 할 때는 이 데이터 이전되지 않으니까 새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마지막으로 여러 플랫폼을 사용해 한 개의 계정에 결제할 수 있나요? 여기에 질문에서는 모바일, 모바일로 가입한 여행자는 모바일 플랫폼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나, PC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결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붕괴와 같은 형식이네요. 결제는 모바일로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은, 내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여기 플랫폼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사항은 중국 서버를 제외한 서버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네요. 어, 중국 서버는 중국 내에 있는 다른 플랫폼에서 결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픈이 10일 정도 남았는데 미리 어디서 클라이언트 다운받는지 그리고 연동은 어떻게 되는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벤트 총 3가지 진행하고 있고요. 이 출행 준비 이벤트는 꼭 접속하셔서 미리 아이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